월아파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는지 몰랐었어 여기는 당신의 마음속입니다 저는 유명한유고 오늘 배울 중은 사랑은 쓰리쇼 서스펜 <웃음> 자 오늘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우선 좌우 오른쪽 먼저 움직이고 왼쪽이 그 다음 움직일 겁니다 두 번째, 형사의 비의해라 모든 춤은 형사가 수사를 하는 플러스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동작부터 배워볼게요 오른쪽부터 주먹을 주고 펼치는 동작을 할게요 발도 같이 팔과 함께 움직입니다 증거품들을 모으는 거죠 모으고, 모으고 세네 번째는 에 얘들아 이거 봐라 내가 모하고 뭐 봐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쪽도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내가 먼거 봐라.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싸우는 거예요. 범위를 추적해서 찾았죠? 그러면은, 이, 이 면상을 한번더 쳐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리가 좀 반대로 나와야 돼요. 발차기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먹질 할때 발차기도 같이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바라바라. 하나, 둘, 셋. 바라바라. 주먹. 하나, 둘, 치겠다. 얼굴을 치겠다. 거의 나셨습니다. 이제 조금 고난도 동작이 들어갑니다. 검은지를 찾으려고 웃썰미를 키워야 되는 춤인데요. 발은 뒤졌다가 반대발이 앞으로. 이쪽도 뒤졌다가 반대발이 앞으로. 하나, 둘. 여기서 몇번 돌려서 상관없으니까 눈에 오면 멈추기만 하시면 돼요. 대충 비슷하게. 그 2D의 그 밋밋한 옷가 따라잡으려면은 대충 춤을 쏙. 하나, 둘, 셋, 넷, 둘, 둘. 이 어떻게나 잘 찾고 계시죠? 여러분, 평소에 이 훨씬 쉽시죠? 이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평소에 고뇌를 표현하는 장면인데, 팔을 왼쪽은 뻗어주시고, 요 오른쪽은 미간과 코 사이 정확히 이장면놓으셔서 다리는 반드시 이렇게 주셔야 돼요. 2D라서 이게 해석의여지가 있긴 한데, 반대로 하시죠? 여기서 바로 모아오요 오른손을 더 크게 쓰시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하고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요! 미란! 끝입니다. 이쪽 팔부터 오른쪽으로 먼저 던질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쉿. 쉿. 쉿. 이렇게 손등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범인 연행하면서 언론사들밀 미치잖아요. 그런 모습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하고 한번 연결해서 해볼게요. 쳤다, 마 음을 활짝 냥 고서, 강아.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달라요. 오른손 먼저, 왼손 그 다음, 엑스랑 내리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스 포즈로는 아까 제가 코나 제일 신경 썼다고 했던 이 장면을 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쳐볼까요? 내가 느낀 아픔의 감정을 너 역시 느낄 은 몰랐어 웃음의 곁에 있던 너니가 내가 할 수가 없어서 i o n a g like t h i